친구들 안녕. 오늘의 이야기는 a sick little girl. My name is Cyrus. My little girl is sick. Oh, she's so sick. I'm afraid she will never get well. Oh, poor little girl. e n the bird is sad. I hurry away to find someone. And who do you think I want to find? in the crowd, I find Jesus. Oh Jesus, I say, please make my little girl get well. So Jesus goes home with me. As we get closer, someone sad comes out of my house and says, your little girl will never get well. Oh dear, what happened? We see everyone crying, but Jesus tells me, Don't be afraid, just listen to me. Your little girl will get well. Ho, ho, ho. Jesus goes into the house. I hear him say, Little girl, get up. And now, who do you think I will see? I see my little girl. Jesus made the well. Jesus s a y s She is hungry now. Please give her something to eat. Yay! Yes, Lord. I will give her something to eat. Yay! b r r y b r r b r i b r r b r i Oh. Yairoui, Appu Dye. My name is Yairoui. There is our daughter. 지금 너무너무 아프답니다. 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 어, 안 되겠다. 가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찾고 싶을까요? 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셨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누군가 울면서 집에서 나왔어요. 어 이제 우리 딸이 다시는 낳을 수 없을 거예요. <웃음> 아니 무슨 일이지? 모든 사람이 울고 있잖아. 어떻게 된 일일까? 설마?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내네 말을 잘 들어봐. 너의 딸은 낫게 될 것이다. 오호호.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리딸에게 말씀하셨죠 따라 일어나라 돌리도고 어? 그럼 이제 나는 누구를 보게 될까요? 딸이 살아났군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다. 빨리 먹을 것을 주어라.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누리부링, 누리부링, 누리부링. 예수님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는 음 지금 잘 만나지 못했지라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렇게 소진 선생님이랑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렇게 살려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봐요.